수리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20인치 허브 모터를 700C 로드 바이크로 사용해 모여 네, 봅니다 어, 닥터 러는 오늘도 무모하게 도전을 합니다 스포크가 짧아서 대공사입니다 스패더를 가공해서 스포크 렌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스포크를 전부 자르기로 합니다 아닌 것 같아. 찾았습니다. 아, 씨. 아, 이렇게 쉬운걸. 무겁다 굉장히 무겁네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1 3 5 m 있고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 i 요 e 구 o 어요 누구 없 e e 143mm. Drive side to flange. 1 4 m m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Drive m 허브가 너무 크다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종이를 자릅니다. 가장 먼 구멍 사이 거리 사이를 펜으로 마킹합니다. 엑슬 길이 측정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를 사용해서 플랜지 경 측정을 합니다. 143mm 드롭아웃 엑슬 길이 측정 방법입니다. 단단한 종이를 여러 번 조금씩 잘라서 측정하면 편합니다. 135mm입니다. 합 액서 웨이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이풀 이렇게 끼우시고요. 자 끼웠죠? 끼워주시고 그 끼워주시고요. 이만큼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해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 식으로 ED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 x 3.5 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먼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밸브 홀을 찾는 겁니다. 측정하 됩니다. 여기 있죠? 57.5 더하기 7.5라 하면 되죠? 57.5 니까 58.2죠? Effective rim diameter. 됐습니다. Number of spokes. Spoke lacing pattern. 이 휠은 플랜지에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먼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고요이해주시고게 먼저 차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요렇게부터 하나씩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에게는렇들어서게이도많이 들고 이들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게이이이 자, 이것을... 이것은 사실 분들되겠죠 자, 3리폴 점프 그고 크리미나 복합. 어떠한 크로스든 어떠한 방식이든 이것을 이것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절대 절대 불변이에요이이2 뭐 0여도 그렇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 방향 주의하시고 바닥에 걸때 조심하세요.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선 방향 주의하시고. 브다더도리더브리요 브리더, 브리더, 브리브리리리더 브리더, 브리리더브리리리더브리리더브리 너무 많이 조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빠지지 않을 정도만 조여주세요. 초심자는 스크류 드라이버 사용을 추천합니다. 자, 기본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 패턴 됐고요. 쉿. 자, 밸브 방향에 맞춰서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기본 패턴은 됐고요. 쉿. 자, 밸브 방향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돌려 줘야겠죠? 이렇게 살짝 던져 주시고 이 정도 같죠? 이 정도 하면서 네번째 과정 플렌지 사이드비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이곳이곳 이곳에서 이곳도 이곳에서 이에서에서이이이이다 700c 스포크는 길어서 다른 스포크의 오버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 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스포크 휠 빌딩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중, 중, 중, 중 좀, 자, 아, 돼, 이렇게. 여기 스포크에 크로스하면서 오버랩합니다. I'm 대로요원 g 로스 c h 습니다자 n y 휠 u r chair. 고 m g o 방법은 똑같아요 좌우 맞춘 다음 o u r chair. I'm going to check on your chair. I'm going to chec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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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휠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왼쪽 오른쪽 스포크를 한 번씩 조입니다. 목표 장력 80% 도달합니다.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상하 정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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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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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작업 도중에 디싱 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텐션 미터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휠 좌우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위아래 좌우 오차 0.5mm 이하로 정렬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정렬 작업이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뒤진듯 뭐, 볼 것도 없죠? 이쪽으로 조립이 됐습니다. 렌치를 밸브홀에 끼워두면 테이프 설치가 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